오, 신기하다, 머리. 가자. 소름이 가자. 문제를 지워서 출근을 매멜 해야 되지 면지 <웃음> 제가 좋아하는 섬유향수. NST 썰라이트 코튼향 섬유향수입니다. 올겨울에 입을 숏패딩으로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을 샀어요. 제가 지금 자가 격리자는 아닌데 자가 격리자의 준해서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잠복기 14일 동안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대중교통도 이용 못하고 코로나 검사 그 1분하러 한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코로나 검사하고 왔는데 진도 너무 빠지고 빠쳐가지고 <웃음> 제가 좋아하는 해장국집에서 선지 해장국을 시켰어요 저는 선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특별히 꽃배기 특사이즈로 주문했고요. 밥 먹고 이제 영상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저녁에 출근하고 네. 병원 가도 노답인 게 병원에서도 보호복을 입고 이제 일해야 된다더라고요. 노답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이사료 네 전부 노력게고 당신이 왜 가서 잘 지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인치님이 추천해주셔서 컬리에서 구입한 우아가 스프레드입니다. 주름이 방금 갔는데 기분이 되게 좀 그렇네요. 그럼 저건가? 정건 가장 미야 미너만 빼고 고르는 것도 재주다 너무 무력해져가지고 낮에 자는 수면 패턴을 바꾸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막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시시할거려고 12월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생활이 또 이렇게 껴서 그것도 못하고 올해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웃음>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I don't know. 오늘 저녁은 새우튀김입니다. 이제 한번를보겠습다 아직 감염 상의 보면 블랙 아르간 오일 쿠팡에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라요 거예요 옷이 응? 왜 이렇게 쪘었냐고 손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을까? 손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노 돼지야 제사랑 세컨 스킨 브라렛입니다 제가 입는 브라렛이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할 때 미리 좀 쟁여놨어요 베이지 케미 브라구요 화이트 스킨 컬러가 제 최애인데 고게싹 빠졌더라고요 어, 남아있는 핑크색이랑 라이트 블루 컬러랑 차콜 컬러랑 네이비 깔별로 4개를 쟁겼습니다 하도 브라렛브라렛 브라렛 해가지고 브라렛에 입문을 했다가 진짜 아 여러분 브라렛 타세요 탈의 <웃음> 질이 수직 상승 원 사이즈니까 뭐 75A 뭐 75B 뭐 이런 식으로 가슴둘레 뭐컵 사이즈 이런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브라 사이즈 실패할 물도 없고 제가 이거를 거의 한 2년째 입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제 나름대로 진짜 오래 입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정가로 사면 이것도 거의 한 2만원 돈이어가지고 저는 속옷 쓰는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가격 할인행자나 뭐 플러스 원 행사할 때 두템하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셔링이 접혀있어서 옷 입었을 때 자국 날까봐 싫었는데 쫄티나 뭐 시스루티를 입지 않는 이상은 셔링 자국도 안되고 저는 와이어 브라를 입을 때는 겨드랑이 살이랑 옆구리 살이 지방이 캐릭터처럼 위 아래로 이렇게 볼록 볼록 튀어나왔었는데 살짝 튀어나오는 것도 없고 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유교거리여가지고 브라를 들고 있는 게참 쑥스럽긴 한데 이 정도 세월이면은 브라랑 뭐 반스 이런 거뭐 있는지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다. 패드가 진짜 1도 없는 시로라기 같은. 브라렛이 있어요. 인어공주 에리얼이 입고 다니는 조개 껍데기 같이 생긴 브라렛도 있거든요. 너무 얇은 소재 의 것은 못 입겠다고요. 패드가 있어서 넣었다 뺐다할수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너무 밋밋하면은 별로라서 아주 약간의 볼륨 패드가 들어있어가지고 옷 입었을 때도 막 나쁘지 않고 주먹만한 봉브라렛 입고 다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이 정도로 만족.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입고 자도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한 날은 그냥 브라도 안 벗고 그냥 자. 아침에 일어나서 아 브라 입고 잤네? 할 정도로 상황감 너무 좋아요. 크게 단점이랄게 사계절을 입어본 결과 여름에 좀 더워요. 피부에 닿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소재도 면이고 하니까 불라운으로 땀이 찬다. 여름에는 머리 보도 땀이 찬다. 크게 단점 이런 거못 느꼈어요. 저한테는 너무 너무 너무 인생 브라렛이다. 룸이 러. 그렇하게 흰색이나 지티스 마일 패치스. 일단 <놀람> 이게 <놀람> 집 있었거든. 축치 <웃음> 베이직 하우스에서 구입한 자업복입니다 제가 지금 보호복을 입고 이래가지고 마이블 티셔츠가 필요하더라고요. 급하게 베이직 하우스에서 흰티 3개 들어있는 거 구입했고요. 고등학생 때 여름에 하보 상의 안에 입었던 그 티셔츠인데 10년 만에 이런 일로 재구매를 하게 되네요. 남녀 공용이어서 제일 작은 85 사이즈로 입했습니다 바로 입고 출근하려고요. 출근까지 10분 정도 남았는데 토마토 하나 먹고 가려고요. 코르 뚝딱 하이소 요거 올 초에 산 나이키 츄리닝 바지인데 이솜이 나어주고 싫었는데 뻔해서 입으니까 또막 예뻐 보이요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틈새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겠어요. 출근하기 전에 꼬김밥 시켜먹고 가려고요. 택배가 이틀 만에 와가지고 너무 빨리 와서 놀랐습니다. 자체제작이네. 자체제작이구나. 베이비베이비 자체제작 가디건 하나랑 맨투맨 하나 샀습니다. 음. 컬러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패턴 들어간 가디건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소매에 절개 들어가는 것도 예쁘고 크롬 맨투맨이 필요해가지고 볶음밥 스페셜 하나랑 요새 제원픽인와사마 하나랑 이렇게 두 줄? 두 통? 같은 <웃음> 두줄 시켰어요 제가 또 추천받아서 정주행을 시작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구경이 진짜 대박 너무 재밌어 그렇게 침착하라고 하라고 오늘 오김밥 먹으러 다녀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맛있었다고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시는데 너무 귀여우십니다. 맛있는 거 전파한 기분이라서 뿌듯하고요. 드라마 정주행하기 전에 등장인물이랑 인물 관계도를 꼭 보거든요. K 역을 맡으신 이 여자분이 한 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하고 생각했는데 킹덤에서 중전 역할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킹덤 때는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지 몰랐는데 구경이에서 연기 진짜 너무 잘해요. 술은. 술은.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one. 슬루미가 요새 환장하고 먹는 오리 목뼈인데 귀여운 먹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먹고 싶어가지고. 슬루름! 주구마까! 주구마까! 주구마까! 주구마까! 주구마까! 슬루름! 손! 슬미 손! 손! 손! 손. 손우개 묶여 지우개 묶 가루 설탕, 고추장, 진간장, 그리고 청하, 양념장 재료입니다. 니밥 네 아니거든 술꾼 도시 여자들 보면서 먹으려고 호떡 만들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 빌꼬지처럼 써도 되고 화분처럼 써도 되는 그런 통인데 제 피드에 떴는데 너무 취향 적응인 거예요 파란색도 마음에 들고 검은색도 마음에 들고 보다 보니까 못 정하게 써가지고 그냥 두개다 샀어요 <웃음> 너무 귀여운 거지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런 스티커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튈거 같아서 이거는 도전을 못했어요 엄청 푹신푹신해가지고 막 손베개 같아요.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혼자 서야 되는데 귀엽도 나네. 저희 집이 깔이 되게 알록달록한데 파란색은 또 별로 없거든요. 파란색을 드렸죠. 스티커는 똑같은 구성. 머지라는 브랜드의 버블 머그입니다. 머지라는 뜻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병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버블 머그를 봤을 때 뭐지? 라는 <웃음> 그런 느낌으로도 쓰고 싶으셔서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두개 샀어요.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 뭔가 넣어야 될것 같아서 넣긴 넣었는데, 예쁘진 않네요. 약간 예쁜 느낌으로 넣으려면 아기자기한 그런 문구들 위주로 넣어야겠어요. 니 엄마. 니 엄마. 대근 싱싱고래차 사고 싶지. 근데 저거는 낚시 매물인 것 같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허부터 따야지. 면허는 따지. 나는 지금 몇 년, 10년째 못 따고 있잖아. 남영이는 갱신을 했다네. 어이가 없대. 남이 진짜 연말까지 면허 딴다. 나 따면 뭐 해줄 거야? 면허 따는 거지 뭐? 시간 е 지날수록 ч и 소파 왜올라갔어 이슬은? 응. 응. 이슬은? 숨을 보고 싶었어? 숨이 간식, 응. 간식 줄까? 간식 줄까? 간식 응. 줄까? <웃음> 손? 손? 팔, 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배달 몇번 시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대박이거든요? 미쳤어. 제가 이집 때문에 요새는 국밥보다 해장국을 더 많이 먹고 국밥보다 해장국이 더 좋아졌어요. 너무 맛있어서. 일부러 가게 가가지고 포장해왔는데 밥을 안 주시네. 반찬은 하나도 안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 배달비에 반찬이 포함되어 있나? 배달비를 감수하고 시켜놓는 집인데 오늘은 헌혈의 집문 열자마자 바로 헌혈하러 갈 거여가지고 지금 못 자거든요. 그래서 잠도 깰겸 갔다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슬아 이줄아 서지러워가지고 일단 누워서 좀자려고요 그리고 반창고는 4시간 정도? 붙여놓으라고 하셔서 나중에 일어나지 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저녁은 베비장 보쌈 1인 정식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산에서 유명한 부쌈집인데 이게 저희 집 근처에는 없어서 먹으러 가기도 좀 애매하고 배달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집 근처에 베비장 보쌈 배달 전문점 오픈을 했다 해가지고 바로 주문했죠. 이 집은 김치가 진짜 찐이에요. 정맛 아시는 분들은 벌써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강추